서울주택도시공사 지하철 광고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이 와르르르르르르 이벤트 참여 방법이 뭐냐고?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어디든 탑승해 열차 안에 보이는 여러가지 서울주택도시공사 광고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찰칵 인증샷을 네이버 폼에 올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응원 댓글을 달면 응모 끝! <목소리> 추첨을 통해 맥북 에어, 다이슨 헤어랩, 다이슨 드라이기, 닌텐도, 갤럭시 버즈 등등 대박 경품 찬스! 혹시 알아? 내가 될지? 지금 바로 도전해봐 SH 서울주택도시공사